안녕하세요. 신망콩이에요. 오늘 준비한 먹방은 치즈 닭갈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도 제 친구 반찬 가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황치즈 샐러드 그리고 쌈이랑 뭐 청양고추, 부추무침, 마늘, 고추장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치즈를 제 친구가 제가 산다고 해서 엄청 많이 줬어요. 오. 이렇게. 닭도 크고, 치즈도 많네요. 밥안 가졌어요, 밥. 가졌어요. 일단 쌈을 한번 싸 먹어봅시다. 밥은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그냥 옆에다가 두고 먹을게요. 아, 근데 벌써 굳었어. 이렇게 치즈도 올리고 닭갈비도 올리고. 마늘에 고추장. 닦았어요 No. Yes. <웃음> 먹어볼게요.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 고구마도 있냐? 치즈가 눌러붙어있는데 완전 맛있어보여요 이렇게 눌러붙어 있는 치즈인데 구워먹는 치즈 느낌? 양은 2인분 정도 2인분 정도? 저눌러붙어있는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치즈 좋아하시면 은뭐말 다했죠 안에 들어가 있는 떡도 진짜 맛있어요 고츠무침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는 밥 못넣겠다 치즈 너무 많아서 보이세요? 이거랑 치즈덩어리랑 음. 치즈 이불을 덮은 닭갈비. 진 행복의 맛이에요. 이번엔 부추 올려볼까요? 부추 이만큼. 부추는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 오늘 청양고추는 좀안 매워요. 와, 이거 봐요. 마지막 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